트리거 트리 과자 안 주면 장난친다? 아니 과자를 주든 안 주든 평소에도 잘만 장난쳤잖아요 그래도 할로윈 무드라는 게 있는 거잖아 아무튼 어때? 나 이뻐? 아니 뭐 나쁘지는 않긴 한데 음 아니 뭐 일단 이거라도 좀 걸치고 있어 에 기껏 이쁘게 입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계속 쳐다보면 어쩌게 뭐 어때서 그래 혹시 뭐 질투? 견제? 그런거냐? 질랄하네 아니거든 에이 솔직하지 못하다니까 <웃음>